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이영범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바로 스윙의 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왼다리가 몸을 강하게 지탱을 해줘야 된다.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왼다리의 축을 지탱을 하게 되면은, 백스윙 때 몸이 제자리에 잡혀서 회전을 너무나 잘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왼다리 쪽으로 몸을 보내주면서, 왼다리 위에 몸을 올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몸과 클럽이 같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클럽이 충분히 뻗어지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짝 당겨지면서 스윙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바로 곧고 길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이 동작을 만들어주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동작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팔로스루를 더 곧고 길게 뻗어줄 수 있는 스윙의 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왼다리가 아닌 다른 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윙의 축을 왼다리로 잡아두게 되면 시작 때부터 끝까지 왼다리에 스윙의 축을 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체중의 이동 없이 이대로 왼다리를 기점으로 백스윙 회전 다운스윙도 왼다리를 기점으로 그대로 회전 이렇게 된다면 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다만 몸에 이동이 없기 때문에 공에 힘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게 됩니다. 이 축을 백스윙 때 오른다리로 다운스윙 때 왼다리로 이렇게 축을 이동시켜주면서 공을 친다면 클럽의 이동과 몸의 이동이 같기 때문에 공에 힘은 훨씬 잘 실리게 됩니다. 다만 몸과 클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윙은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죠. 클럽 헤드의 전체의 움직임을 보면 짧지는 않겠지만 내 몸과 클럽 사이의 간격은 절대로 멀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도 잡아주면서 체중이동도 하면서 팔까지 뻗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윙의 중심점을 코어 근육으로 복근, 복사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몸의 중심부를 이용해서 스윙의 축을 잡아준 상태에서 왼발, 오른발 스텝을 밟아주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중은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몸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점은 코어가 잡아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클럽이 갈때 오른다리를 잡아놓고 마찬가지로 중심점은 내 스윙은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앙에 코어 근육, 배꼽을 기점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다리에 스텝이 들어가고 왼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아래로 다운스윙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스윙의 구심점이 정확히 잡힌 상태에서 클럽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는 힘에 구심점이 이 클럽을 딱 잡아주게 되면서 원심력이 극대화되는 내 양팔이 곧고 길게 쭉 뻗어지게 되는 팔로스루 모양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틀버나언의 경우 공이 중앙에 있고 내 몸은 공의 바로 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 중심점이 지금처럼 배꼽 기준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의 스윙은 다운블로우를 만들어내게 되죠. 공을 찍어 치고 눌러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던 체중을 왼쪽으로 못 보내준다면 찍어 치는 스윙이 불가능하고 올려 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고 왼쪽에 체중을 둔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한다면, 마찬가지로 쉽게 찍어 칠수 있게 되지만, 힘 전달은 부족하게 되고, 근데 스윙의 중심점을 배로, 코어 근육으로 잡아주면서, 클럽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 주신다면, 구심점이 강하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원을 크게 만들어 주면서, 클럽이 공에 더 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고, 원 자체도 굉장히 넓게 뻗어지면서, 찍어 치면서 팔로스루까지 길게 뻗어내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드라이버의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공을 뒤에서 쳐야 된다 일전에 뒤에서 친다는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면 앵글에서 봤을 때 뒤에서, 또 하나는 측면 앵글에서 봤을 때내 몸에 뒤에서 클럽이 들어온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뒤에서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바로 머리가 왼쪽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이갔다가 왼다리 위로 몸을 올려주면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머리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동을 하면서 드라이버를 찍어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또한 셋업 때부터 체중을 왼다리에 실어 놓고 왼다리를 축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클럽은 약간 가파르게 찍어 들어오게 되지만 축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체중의 이동이 없다 보니 공에 많은 힘 전달은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스윙의 중심점을 코어, 배, 배꼽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시고 척추 길이근과 복근, 복사근이 버텨주는 상태에서 클럽과 헤드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 다운스윙 시에도 내 몸의 중심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체중과 클럽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까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스윙의 중심점이 잡힌 상태에서 팔을 길게 뻗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때 아이언의 경우에는 우리 스윙의 중심점이 공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을 찍어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드라이버는 우리가 공을 왼발 쪽에 놓게 되죠 7번 아이언보다 굉장히 왼쪽에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내 몸의 중심점 배의 위치는 공보다 한뼘 정도 오른쪽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윙의 중심점은 내 몸의 중앙일 것이고 그 이후에 올라가면서 공을 치는 어퍼블로우의 스윙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도 어퍼블로의 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칠 때도 공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몸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왼다리 위로 돌아오면서 공을 찍어 칠수 있는, 공을 하늘 높게 띄울 수 있는 잘못된 샷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윙하지 마시고 내 스윙의 중심점은 배가 잡아준 상태에서 척추 기립근이 잡아준 상태에서 몸의 좌우의 움직임 없이 체중과 클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다면 축도 잡히고 컨택도 정확하게 나오고 원심력도 극대화로 쓸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모션 곧고 긴 팔로스루 까지 한 번에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너무 좌우의 이동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혹은 좌우의 체중의 이동이 있더라도 내 축이 다리에 잡힌 것이 아닌 내 중심부 코어 근육에 잡힌 상태에서 좌우의 이동을 만들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곧고 긴 팔로스루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 더먼 비거리를 훨씬 더 쉽게 내는, 더 정확한 컨택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중심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와 다른 스윙의 축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